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내가 진짜로 다뭐 누구를 뭐고 내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뜨끔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개나 소나 다해 <웃음> 그래서 안올리는 것도 있어 나도 이렇게 될까봐 난가? 제얘기을 쓰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은 계속 아니라 봉황이잖아 공항. 아니 저 콩콩인데요 둘 이거 둘 포함돼요? 저는, 포함돼요? 둘 중에 하나 하려면 개 할래요. 개? 네. 그 아, 하면... 하나 해야 된다면. 그래도 해외에는 전문적으로 본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여기에 이걸 분석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시바, 한국은 무슨 어이 새끼들 알바 알바로 온 새끼들 장난치러 온 놈들 이런 놈들 이런 놈들 태반이야. 대련 자세를 취하든니 일본이 지금 수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수련하고 있잖아요. 이게 121선, 61선, 21선인데 역배열이긴 한데, 지금 수렴하고 있고, 지금 가운데로 몰리고 있죠? 이 평이. 제가 그래서, 그거, 여기 때, 여기서 부터그 얘기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스물스물스물 올라서 7,400 가면은, 이제 63일선도 스물스물 올라갈 거고, 얘네 세 개가 수평으로 만나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대로 잘 가고 있고, 저는 이 상태로 딱 3개월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웃음> 지금,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게 될 분들은 지금 안달 났거든요 <웃음> 당장 올라야 돼서? 어 났어요 3개월이라요 당장 오르면 안 돼요 당장 오르면 은 저는 5.4K 얘기할 거예요 오르면 안 돼요 <웃음> 흑주문 외우는 건가요? 돼요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아니, 얘기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양반이야? <웃음> 아무튼 얘기하는 <야>. 거 <웃음> 어, 만약에 여기서 오르면 은 저는 내년 말볼것 같아요 지금 오르면 그러면 어디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8K 8K 8, 8 0불 8천불 이상 넘지 못할 거다 너무 안된다 <웃음> 너무 안된다 한, 지금부터 적, 지금에서부터 수렴이든 횡보든 한 두세 달은 더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내년 만약에 대세상승을 내년 초에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년 초나 중순쯤에 대세상승이 와야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 조건이 장기 횡보를 항상 필요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오르면은 더 깊게 빠질 거고 더 깊게 빠지면은 내년 말 이후로 이제 대세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네. 우리 회원님들은 네. 그런 거 별로 안중요해 그러면은 나는 투자의 네.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나요? 라고 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럼 나는 마을 넘어 어디... 싸다 그러죠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뭐 아예 예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알트도 있고. 아, 그쵸 그러니까 야, 지금도 있겠어요? 어, 장춘, 장투, 장투 얘기. 장투 얘기는 장투는 만불 이상이고. 음. 어, 저는 단기는 되게 쇼세 좋은 자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마진에서?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그렇게 뱀. 생각을 합니다. 뱀, 뱀. 이거야? 그쵸뭐 못해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도 여기 0.5선 0.5선에서는 그래도 후스팬의 전환선 구름대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지지의 만지로서는 6.6K다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고 해도 6.6? 네 조정이야 조정 조정은 올라가는 거고 그 반대되는 거는 조정이잖아요. 얘는 얘는 임펄스고 얘는 콜렉티브 잖아요. 수정파동, 조정파동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 조정파동이잖아요. 지금 조정파동 진행 중인건데 조정파동의 형태가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죠. 단순히 abc 해가지고 세개파동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세개파동이막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막 섞이죠. 섞여 있는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지금 마지막이 삼각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 신호. 다 끝난 거 끝난 거다 필요 없고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형의 조정 파동은 얘가 어, 마지막에 조정 파동 비파동에도 나올 수 있고요. 끝나는. 파동의 말미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파동. 근데 이건 조종파동 중에 나오는 거니까 얘가 조종파동이잖아요. 조종파동. 근데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비파? 얘도 아니야. 말미에서 지금 나오는 거라면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이유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미라는 거는 추세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다섯 개로 나눠지잖아요. 삼각형은 하 두, 세, 네, 다섯 개인데 마지막 파동은 삼각형의 밑변에 닿지 않, 안, 않는 경우가 한 90% 정도 돼요. 삼각형의 밑변에 닿지 않는 이거 지금 힌트, 힌트들이잖아요. 옛날에 힌트 맞나 이거 힌트? 옛날에, 예전에 그 과거 경향성을 가지고서 확률이랑 그,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가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볼 거고. 그죠뭐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렇게 내려오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 밑병까지 도달하지 않고선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게 되는 게 여기가 뭐냐면은, 바이, 바이지, 역기가